오늘은 짧고 강렬한 광고를 사용하여 제품과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. 대부분의 유튜브 광고는 유저가 영상 재생 시 5초 후 광고 건너뛰기 등의 스킵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. 이러한 기본적인 유튜브 광고 이외에 광고 건너뛰기 버튼 없이 6초 동안 짧고 굵게 영상 광고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짧지만 강렬한 영상으로 특히 모바일에서 단기간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광고는 바로 범퍼 광고입니다. 잠깐! 구글에즈 계정이 아직 없으시다면 유튜브 광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먼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구글에즈에서 범퍼 광고 생성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? 구글에즈에 로그인하여 캠페인 탭에 들어가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새 캠페인을 눌러줍니다. 단기간 내 영상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곧 범퍼 광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로는 브랜드 인지도 및 도달 범위를 선택해 줍니다 이후 동영상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범퍼 옵션을 선택해 주세요 계속 버튼을 눌러 범퍼 광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산 시작일 및 종료일과 같은 기본적인 캠페인 설정은 기존 동영상 광고 상품과 동일합니다 딱한 가지 다른 점은 바로 입찰 전략 설정인데요 범퍼 광고는 천0 노출당 비용을 의미하는 CPM 전략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입찰 전략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참고하여 주세요. 이후 가장 및 동영상 광고 만들기 파트로 내려와 유튜브에서 영상을 가져온 후 동영상 광고 형식에 자동으로 범퍼 광고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. 범퍼 광고는 오직 6초 이하의 영상만을 불러오기 때문에 나의 영상을 검색하였을 때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상 길이를 체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타겟팅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광고 그룹 만들기 설정을 진행해 주세요 사용자 기반, 콘텐츠 기반의 타겟팅 방식이 아직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? 그렇다면 오른쪽 상단의 영상을 눌러 타겟팅에 대해서도 꼭 알아보세요 마지막으로 CPM 입찰가를 설정해 줍니다 타겟팅 방식과 입찰가 설정까지 완료하였다면 범퍼 광고 만들기 끝! 이렇게 설정을 완료한 범퍼 광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튜브 광고입니다. 지금 바로 구글에즈를 통해 여러분의 영상을 광고로 진행해보세요.